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8월 18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 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점포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 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입니다. 그럼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B11번 킹구수산으로 왔어요. 네, 이거 좀 네. 네. 네. 네. 크기가 조금 잘잘해요. 네, 병어는 다 만난 시기. 네, 오늘 병어도 좀잘 자란 병어들도 꽤 많이 씨랑.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병어가 많이 있었어요. 민어 킬로에 만 이천 원씩. 그리고 이제 민어는 30원씩. 오늘 물량이 30원씩. 엄청 많이 쏘고 가격도 괜찮았습니다. 요즘 그리고 삼치도 많이 보여요. 삼성어가 만 사천 원. 육 k g 담아부터뭐 여러 가지. 강어 완도 강어. 요거는 2.5 오 짜마예요. 2.5 오 짜마 2만 삼천 원. 이만 삼천 원. 다음에 돔이 있는데. 3kg 참돔 가격이 예, 저렴하죠 여기는. 제빵어는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았어요. 원. 네, 다음은 C7번 대원수선 났고요 단새우가 영상에는 없는데 예, 통발 같은 경우는 이제 13만 원. 그리고 저희 망은 55,000원 이 정도 시세가 됐습니다. 이제횟감되는 청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반박스 판매하고 반박스 남아 있는 거고요. 이제 금태가 가격이 좋은데 요게 지금 선도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같은 사이즈인데 이거는 이제 이건 A라고 쓰고 그래. 요거 그냥 이거 이제 아무튼. 스에 보면 A라고 써져 있는 게 선도가 더 좋은 겁니다. A는 A. 근데 거 있고, 음. 음. 비싸고 이거 비싸고 이거 사이즈가 조금 더 뭐. 크죠. 만, 원, 만, 원. 만 원. 원짜리 2만 원짜리. 원짜리. 원짜리. 탕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뭐.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서너래도,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탕용 쓰기는 무난한 거. 음, 네. 그다음에 이거 살때바는 거는 이제 선호할 하루는 음. 좋은 거는 뭐 오늘 6만 원짜리 네, 요즘 삼치의 물량이 엄청나거든요. 네,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자, 비육식육 돼지우산 왔고요. 아직 활전어는 시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에 선어, 이제 횟감 전어들이 있었고, 이제 민어는 키로에 12,000원인데, 이제 뭐 탕이나 전하기는 정말 가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군평선이 많이 보였는데, 요거 네, 구워 먹으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브란지노 보이더라고요 이거 맛있어요 정말 네, 그래서 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원은 한 25,000원에서 28,000원 선요 정도 박스 단위로 판매가 주로 되고 있었어요 네, 이거는 고성산 성계소예요 한각이 100g 정도 되는거고요자 이거 능성어 B급이요 배가 불룩하죠 24,000원인데 A급 정상정품은 42,000원이요 가격차이가 좀 나죠 흑점주전갱이는 가격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전매가리 보통 병어돔 이렇게 말을 하죠 키로에 13,000원이에요 자 B5번 네, 신인수산으로 왔어요 참돈 가격이 좀 내려왔어요 최에 16,000원씩. 이 2kg 정도. 2kg? 네. 도 6만 원. 이거 로 2kg 초반. 네. 완도 3 k g 대데 26,000원. 네, 26,000원. 2kg 중반 2.5 정도 23,000원. 다음 네, 가격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심하마지한 1kg 중반 33,000원. 점조 전갱이도 대부분 다 가격대가 비슷하구요 네, 민어가 오늘 보통 만원에서 만오천원 요 사이에 네, 선어 민어가 많이 있었어요 C4번 한길통상으로 왔구요 연어 가격 살짝 내렸습니다 22,000원이구요 지금 저 끝에 북발이 보이시나요 한마디에 4만원씩 판매하셨어요 좀잘잘해요 네, 돌돔인데 요것도 1 k 로 이하짜리 2kg 45,000원 이었고요 어, 제주광어 어, 하고 이제 완도광어 가격 차이가 좀 나는건 아시죠? 예전에 제가 그 비교하는 영상을 좀 올렸어요 지금 물 엄청 튈 수가 있으니까 젓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농어 요건 살짝 중농어라고 표현을 보통 많이 해요 한 2kg대 그리고 이제 무전메가이 가격은 대부분 비슷해요. 1 3 0 0 0에서 15,000원 사이 그리고 농업비좀 상처들이 좀 있는건데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숭어는 가격이 여전히 비싸요. 그리고 여기에도 민어가 있죠. 탕감입니다. 그리고 삼치도 있고 여기저기 민어와 삼치가 참 많은 음, 시장이었어요. 지금 이거 활미너인데 왼쪽 거 12kg, 오른쪽 거 10kg, 킬로 5만 원이었어요. 미너는 네, 크면 클수록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킬로 5만 원이면은 괜찮은 가격이에요. 아마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요건 이제 45,000원짜리 활미너예요. 네, C5번 방해물 수산이 있고요. 여기 황금광어가 있어요. 가격이 더 올랐어요. 키로에 38,000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으니까요.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6번 오복상해로 왔고요. 기본적으로 농어참동광어는요. 가격대가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점포마다 크게 차이나 봐서 1,000원, 2,000원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광어는 3kg하고 2kg하고 좀 수율이좀 다르게 나옵니다. 한 10% 정도 차이가 날수 있어요. 네, 제빵어는 4kg짜리 32,000원 어, 이렇게 세제가 됐고요. 이제 농어가 있는데 오늘은 농어, 아주 큰 농어도 있습니다. 숭어는 1kg에 13,000원. 숭어가 참 저렴한 생선인데 많이 비싸졌죠. 미너 5kg 짜리인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는 4kg 짜리 미너구요. 요거 작은 거. 요거는 이제 키로 2만원인데 요거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사다가 먹어도 맛이 괜찮습니다. 집에서 그냥... 농어인데 오, 5kg짜리에요. 이렇게 큰 거는 진짜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네, 자연산은 아니고 양식입니다. 네, 차트를 보게 되면 광어는 특별하게 뭐 변화는 없어요. 한 천원 정도? 한요 정도 이제 점포마다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참돔하고 농어가 비쌌죠. 근데 가격이 이제 살짝 아, 내려왔습니다. 네, 참돔도 한 25,000원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물량표를 조금 어, 보게 되면은 요새 물량이 뭐 휴가철이 어느 정도 지나도 크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냥 비슷비슷하게 있고요. 선어 양이 좀꽤 많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킹크랩은 최고가가 9만 원까지 찍었어요. 어, 계속해서 좀 비싼 편이고요. 대게가 많이 올랐습니다. 52,000원까지 오는 최고가를 찍었어요. 전체적으로 각각률은 좀 비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선어 킹크랩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이거 26,000원짜리 있고, 또 이거는 이제 12,000원짜리인데, 너무 저렴한 거는 좀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되게 선어예요. 키로에 1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선어 구입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잘 보고 고르셔야 돼요. 자, 소매점인 믿음수산 쪽으로 왔습니다. 믿음수산의 시세는 매일 밴드에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밴드에서 시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낮에 방문에서도 구입 가능한데, 미리 재고가 있는지 문의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뭐 찜이나 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모두 다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대게, 마가단 대게이고요. 키로에 3 8 0 0 0원 이렇게 되고, 1절지 정도가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킹크랩 선원은 키로 4만원짜리가 있고 4만6천원짜리가 있었어요. 네, 킹크랩도 선원은 3-4만원대에서 고르시는게 좋습니다. 네, 전복 전문점은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어, 여기 영업시간은 경매장하고 동일해요. 여기는 수산대전 제로페이 사용가능하죠. 그러니까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수산하고 아, 같아요. 네, 전체적인 가격은 오른쪽에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한 중간 크기 정도가 가성비적으로 좋다고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폐류 보러 왔습니다. 전복 11미짜리, 요거, 키로 32,000원이고요. 이 참바지락이 있고 문어바지락이 있는데, 이 문어바지락 같은 경우는 크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가격도 조금 더 비싸고요. 참소라가 많이 올랐어요. 오른 이유가 물량이 거의 없다라고 하네요. 그 대신에 물건은 좋다고 하고요. 오랜만에 대마 쪽에 보이네요. 한 묶음이 한 600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백합은 가격대가 뭐늘 비슷한 것 같고요. 오늘은 미더덕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우는 요거 박스가 보통 한 800g 되고 한 20미에서 22미 사이고요. 낙지는 요즘 많이 비싼 편이에요. 또 해삼은 이제 양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르고요. 근데 멍게는 늘 같은 가격인 것 같아요. 자, C5번 초이스수산으로 왔습니다. 이거 4 5 0 g 짜리 10마리고요. 이런 건 지금 한 짝에 10만원. 이런 건 이제 400g짜리 10마리 들어있어요. 이런 건 지금 한 짝에 7만원. 4만원. 4만원. 350g짜리 10마리에요. 이런거는 지금 한짝에 6만원 나오고, 이그렇 같이 가격 좋아요. 지금은 생물이 안나오고, 그거는 좀 냉동밖에 안나온다고 보셔야돼요 이거 해동하는거입니다. 요거 5마리가 15만원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B급이에요. 요거 10마리는 그냥 5만원 보시고, 요거는 솔직히 5체면 그게 얼마일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참 7만원이라고 하면 될것같아요 이거 잔 사이즈의 이치예요 30mm 들어있고요. 이런 건 지금 한 짝에 35,000원. 35,000원 보시내고 이거는 오늘 제일 좋은 사이즈인데, 아. 이런 게 지금 한 짝에 57,000원 보시면 돼요. 이런 따져보면 되고. 지금은 백색깔도 많이 좋네요. 민어 같은 경우는 키로에 지금 12,000원 보시고. 키로에 12,000원. 이제 되는거 오늘 많이 사셨어요 여기서 한 짝에 지금 키로에 8,000원 보시 8,000원. 큰거는 2만 원 보시면 되고. 네원 보세요. 만천고은 C13번 초원 수산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비너 엄청 많이 있었어요. g 네, 원 군평선이도 가격이 괜찮은데 좀 양이 좀 많죠. 이거 에원 하나. 탕감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탕감 하나 둘, 셋, 는데 2 0원이원다 찍었으니까 통과한 상자 2 0마5 0 0원마2 3 0 0원 상어 한장2만원 상어는 이원2만 그리고 이제 병어도 아, 이제 크기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좀 많이 1만 1만 나는 편이에요 저 뒤에 여섯 마리가에서2 5 0원라마리1 8 0원수이 그저그 13마리 7만 7만. 그 3만 5,000원, 3만 5,000원, 2거 3만 3,000원. 적자병어세 마리짜리가 5만 5,000원. 네, 대부분 3마리, 3마리. 물건들이 어, 비슷, 어, 비슷비슷하죠. 지금. 자, 14번 영남아기로 8마리나 왔습니다. 마리나 가격이 고 15,000원. 두 마리짜리는 3만 5,000원. 장어가 오늘 특장어가 두 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아. 하나 남았어. 강원도 거. 가자미 네, 기름가자미는 30마리. 늘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요 자, 강원도 네, 흑골뱅이도 가격이 많이 내린 편이에요 네, 확실히 병어도 좋은 거는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래서 이게 횟감이 되는지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잘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비늘이 좀 많이 붙어 있고 또아감이 눌렀을 때 노란색이나 빨간색 불이 나오지 않는 걸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단단한 거를 고르시는 게 이제 횟감 병어를 고르는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 재고는 재고라고 거 말씀을 해주세요. 거거 자, 아닌 거거 5, 차이가, 해 주세요. 고 재고하고 아닌거 하나 5천원 정도 차이가 좀 아, 나네요. 이 미너. 15, 네. 어, 가 정말 많이 자, 있었어요, 같이. 오늘. 4, 네, 이렇게 새벽 시장 음.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뵈요